아이 웬 실수 우리 로브라제고 <웃음> 오케이 사자 <타자. 웃음> 일단 잠깐만 어야왜 어, 안켜져 야 배터리 없나 보다 어, 배터리 없어 야 잠깐만 나 충전 좀 하고 알았어. 내가 도와줄까? 나 그거 엄청 잘 꼽음. 어때? 난 춤도 잘 추고, 어 댄스도 잘하고, 어 노래도 잘하고, 어 폰, 어 배터리도 잘 꼽고, 어 아주 그냥 신이라고 할수 있죠. 이상양반 도대체 저 기괴한 병의 이름은 뭡니까? 야 됐다, 됐다. 야 내가 꼽는다. 내가 이런 배터리도 하나 못 꼽을 줄 알았냐? 어, 진짜 안 들어가. 이 뭐야? 아니 안 들어가. 아니 진짜 빨리 좀 해. 아니 빨리 좀 하자고. 아 답답해 진짜. 아니 그럼 내가 해줬다니까. 나는 진짜 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댄스도 잘하고 힙합도 잘하고 모든 걸다 잘하는. 어 내가 해주겠다니까. 아 됐어 됐어 됐어. 내가 할게 내가. 아 다시 한다. 야 아까 전에 충전기 꽂은 게거였지자 그러면 자 꽂는다. 뭐, 어? 아이폰? 갤럭시? 그게 뭔데? 내 폰은 스마트폰인데? 어? 그게 뭐야? 아이폰은 또 뭐야? 어? 어? 갤럭시는 또 뭐야? 아유 이 폰알모사 아 그게 다 종류가 다르다고 그거 잘못 끼우면 그거 감정될 수도 있는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갤럭시인지 뭐, 뭐 뭔지 뭐 아무튼 뭐좀 다른 거 꽂았다고 아 자, 이번엔 진짜 꽂는다? 폰도 준비됐고, 그래도, 이거, 애플, 애플 충전기도, 자, 준비됐고 자, 그럼, 꽂는다? 3, 2, 1, 발사! 잠깐만. 야, 너, 잠깐만. 있어. 앞뒤는 보고 하냐? 그 앞뒤 보고 해야 돼. 안 그러면 고장날 수도 있어. 뭐? 앞뒤? 뭐, 아무렴 그런 거안 맞아도 어떻겠나? 아하, 나는 폰알 못이라 괜찮아요. 아하, 계속 끼워, 그냥. 아하. 여, 여기가 앞인가? 여기가 앞인가?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앞인가? 여기가 앞인가? 여기가 앞인가? 여기가 앞인가? 여기가 앞인가? 여기가 앞인가? 야뭐 잘못 깨워도 뭐 어때? 난 그냥 여기로 아왜안 돼? 힘을 더 줘야 되나? 야뭐 충전기 앞뒤가 안 맞으면 뭐 아니, 어때? 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아파. 야, 제발 이제... 정상적이여 좀 꽂아서 같이 게임도 마자고 빨리 꽂으라고 배터리... 많이... 아, 배터리하고 꽂는 게 지금 몇 분째야? 아, 알았어. 이번엔 진짜 정상적으로 꽂으면 되잖아. 자, 꽂는다. 야, 봐봐. 이번엔 진짜 제대로 꽂았지. 아우, 자, 그러면 자, 켜본다. 자, 전원 킵니다. 자, 왜안 차! 폰 고장 나잖아 왜안 차냐고 왜안차왜안차왜안차왜안차야이 폰알모사 전기가 꺼져 있잖아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지 아 답답해 어 잠깐만 어 진짜 꺼져 있네 어, 켜야겠다 후. 하, 이제 게임 할수 있겠다 있어 그러면 하면서 조금씩 충전되는거지 이제 하자 어쩌나 잠깐만 우리폰 그거 되게 느려가지고 그거 그거 엄마가 2011년에 사서 쓰던거라갖고 충전이 그러니까 한 15분은 있어야지 한 1%쯤은 찰텐데 뭐? 그럼 그렇게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시 재